맥주, 안녕하세요, 시오입니다. 오늘은 짜잔, BHC 치킨 먹방. 깨끗하게 씻었어요. 자, 치즈볼. 진짜 맛있다. 음, 얘는 브링 치즈볼. 리스틱 아 이쯤에서 맥주 시원하다. 자, 이야. 끝에를. 음. 자, 이제 소스에다가 찍어 먹을게요. 듬뿍 담궈서. 음~~ 음, 얘는 부링서떡이라는거예요 어, 떡이랑 소세지랑 떡이랑 소세지랑 이렇게 되어있네요 그다음 뿌링클 가루가 싹 뿌려져있는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이거. 음. 짠 얘는. 그냥 솥떡 빨간 솥떡 음. 아 매워 제 얼굴이 지금 빨개지고 있죠? 제가 술을 먹으면 이제 눈이랑 귀, 입술 이런 데가 되게 빨개져요 그래서 술을 잘못 먹어요 짠 점점 술, 술이 술 올라오는데요 <웃음> 어 눈이 되게 이제 막 붓는듯한 느낌이 들어요 빨리 먹어야겠다 더 추한 모습 보이기 전에 hola 얘는 진짜 크다 다 합쳐서 41,000원인가 들었습니다 응. 되게 별로 없어보이는데 꽤 비싸죠 그래도 쿄호젤리 이런것보다는 나아요 41,000원이면 괜찮지 제일 좋아하는 치즈볼. 라스트. 와. 어, 너무 배불러요. 어. 맥주를 마셔서 그런지 조금 더 배부른 것 같네요. 제가 술을 진짜 못 먹는데 얼굴 보이시죠? 와. 잘 먹고 싶다. 그런 김에 한잔쫙 남은 거 원샷. 자,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.